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해볼 콜라보 시간에는요 드리머스피치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님이시기도 하고요 예전에 입찰 PT 프레젠터로서 활동을 하셨던 최현정 대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웃음> 주식회사 드리머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최현정입니다 아 어, 자고 아, 따신 거 아니죠? 아, 아, 아, 아. 와. <웃음> 어, 저 지금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네. 아, 저 지금 완전 왕 부담 네. 가지고 왔잖아요 <웃음> 아, 네. 자, 이지쌤 채널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아 제가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오, 좋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아마 오. 목소리 들어보셨으면 목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 출신으로 방송 활동을 하다가 아오홈이라고 LG 패밀리사가 음. 있죠 음. 네, 거기서 전문 프레젠터 활동을 음. 3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스타트업 기관에서 다양한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다른 업종에서 전문 프레젠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오늘 재밌는 이야기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찰 PT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좀 일반적인 PT는 아니죠, 사실. 그렇죠. 아마 모든 직장에는요 B2B 영업이 있을 거예요. 음. 그러면 기업과 기업의 영업에서 입찰이 존재합니다. 음. 나라장터라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 사업을 제안하는 거죠. 음. 그거를 입찰 PT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쵸? 그렇죠, 입찰에 참여를 해서 다른 경쟁사들하고 경쟁을 해서. 가장 순위가 높게 받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그 해당 고객사랑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다른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제안하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대표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네. 실제로 사용하시는 그 제안서를 <웃음> 한 보여 주신다고 하세요. 네. 어떻게 하시는지 기본적인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음. 감사할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아마도 이제 나라 장터 같은 데 들어가셔 가지고 어, 우리가 여기에 한번 이제 입찰 참여해 보자라고 선택을 하시겠죠. 음. 그 선택을 하실 때알 FP라고 제한 요청서가 음. 있어요 그제한 요청서를 클릭해 보시면 요 우리는 이런 이런 뭐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음.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다들 제안해 주세요 라고 적혀져 있는 음. 제한 요청서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제한 요청서도 가지고 왔는데 네. 여기 보시면 요 과업의 개요가 있어요 음. 과업의 개요에서 뭐 교육, 글쓰기, 말하기 용역이다 음. 2021년 10월 31일까지 우리는 사업기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상은 누구고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금액에 이런 글쓰기 말하기 수업을 할수 있는 음. 그런 회사가 있으면요 우리한테 제안해주세요 라는 거고요 음. 교육구성은 글쓰기 어떻게 해주시고요 말하기 어떻게 해주시고요 음. 그리고 여기도 글쓰기 교육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음. 이런 제안 요청서들이 들어옵니다 음. 그럼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마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요 네. 어? 그 여기에 맞춰서 만 작성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게 탄생을 한 제안서가 어, 사실 여기서는 욕심을 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안 요청서에 있는 내용만 넣어서 제안서를 만들어 봤던 거예요 아 대박이다 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자,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재미가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운영할 거고요 어떤 식으로 할 거고요 글쓰기 교육 어떻게 할 거고요 그러면 음. 말하기 교육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음. 여기서 음. 차이점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네. 제가 경쟁 입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다른 회사들 약 5개에서 9개 정도 회사들이 모여서 아마 경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쟁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올까요 똑같이 준비를 해야겠죠 저희가 제안 요청서 상에 네. 이렇게 이렇게 저희 수업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음. 그 수업의 내용을 아마 그대로 반영을 해서 올 음. 거예요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렇죠 그쵸, 그쵸, 그렇죠 형식은 거의 다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겠죠 심사위원들이 그렇죠, 예. 아, 똑같은 이야기를 몇번더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안서를 적을 때랑 이제 입찰 발표 어, 그런 어 PT를 만드실 때에는요 우리 회사만의 강점을 더 녹여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음. 경쟁 입찰이니까 경쟁사의 강점을 조사하는 거죠 아 경쟁사의 강점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을 조사해서 음. 경쟁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면요 이제 입찰을 해서 수주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아, 거죠 아, 네. 정리를 하자면 입찰 PT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 형태가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그 중에서 차별성을 줄수 있는 거는 상대방보다 더 나은 것 그것을 좀더 강조하는 것 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유를 드리냐면 네. 100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50점을 맞아도 경쟁사보다 1점 더 많이 맞는 게 중요해요 아... 네, 왜냐면 그렇네요. 경쟁 입찰이니까 아... 그런데 이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분들 특히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네. 경쟁사 조사를 하지 않고 네. 어, RFP 제안 요청서만 보고 그냥 작성해서 내기 때문에 음. 그런 변별력이 없다라는 거죠, 음.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도 어 제가 이제 입찰 프레젠트로 활동을 했었으니까 네.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슬로건,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바마가, 네. 그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어, 나름대로의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가트 같은 게 있었는데. Yes, we can. 아, 맞다, 맞다. 맞다 기억나시죠? Yes. Yes, we can. Yes, we can. <웃음> Yes, we did. Yes, we can. 우리여야만 할수 있습니다. 라는 음. 그런 슬로건을 선거 구호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은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었대요. 음. 그런 것들을 항상 제안마다 만들어주시면요. 어, 이 업체는 뭔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와. 쉬운데 왜안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게 슬로건이라는 게 우리 회사의 장점과 생과 그 마인드를 모든 걸다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 네. <웃음> 그래서 네. 너무 힘들게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지만 네. 멋진 거는 뭐 고통을 통해 탄생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탄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읽어 뭐 좋은 책들 많이 읽어보시고 저는 추천드리는 습관이 있어요 책을 읽고 나서 나셔서 그걸 하세요 좋은 글귀를 꼭 메모를 하세요. 아...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손글씨 메모가 아니라 컴퓨터 파일에 메모를 하시되 메모를 하실 때 무작정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 예를 들어 카테고리화 해주시는 거예요 음. 경험이면 은 경험에 관한 좋은 음. 글귀 문화면 문화에 관한 좋은 글귀 음. 변화면 변화에 대한 좋은 글귀 그러면 나중에 내가 슬로건을 작성하고자 할때그 카테고리만 클릭하시면 작성이 잘 되는 거죠 <웃음> 거의 끝났는데요 <웃음> 아, 그런가요? 더 네. 중요한 게 네. 있습니다 네. 네. 전략이에요 전략 음, 네, 네. 취업을 할 때랑 마찬가지인데 음. 취업을 할 때도 우리 많은 지원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원자들이 내가 다른 지원자보다 더 낫다라는 전략을 짜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사실 네. 나 다른 지원자가 뭘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략을 짜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아. 그래서 저는 취업이든 뭐 입찰이든 아니면 뭐 제가 지금 하는 스타트업이든 남들과 경쟁을 할 때에는 내가 남과 다른 어떤 점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는 그 전략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이 제안서 내에서도 형식만 낮춰서 똑같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는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다 음. 그런데 저희가 그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전략이 컨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또 퀴즈를 낼게요 네. 컨셉은 한 개인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개인 게 좋을까요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하라 그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아.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컨셉은 하나인 게 좋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멋진 사례가 있어요 한 광고주가 광고를 광고 대행사에 맡겼어요 음. 그러고 나서 너네 PT 좀 해봐 들어보자고 라딱 들어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었냐? 우리는 굉장히 싸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신뢰감도 가고 굉장히 잘한다 이 컨셉 다 넣어줘 라고 하니까 음, 음. 그 발표를 했던 광고대행사 직원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구공을 가지고 옵니다 네. 그래서 야구공 세개를 한꺼번에 광고주한테 던지면서 받아보라고 해요 받아보세요! 탁! 던져요 네. 하나도 못 받죠 그죠 네, 그 그렇죠. 네, 다음에 야구공 하나만 탁 던져요 받아보세요 네. 하나는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소비자의 마음입니다 와. 많이 던지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지만 하나만 제대로 던지면 그거는 확실히 받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실제 사례예요 네. 제가 또 수주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 제가 앞서서 좋은 글귀를 메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거를 그대로 활용한 적이 있었어요 좀 옛날이긴 한데 제가 이제 PT를 한번 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홉 개 회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PT를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어, 너네 굉장히 PT 잘했다. 그래서 아홉 개 회사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데. 사실, 너네에게 줄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할지 고민되니까 이차 PT를 준비해 와라, 라고 아, 하는 거예요. 네. 전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쵸. 네, 똑같은 내용을 다시 PT를 해야 되는 건데. 또 거기서 어떤 차별성을 또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15분의 PT를 한 5분 정도로 요약을 했고요. 클로징으로 제가 메모해 놨던 좋은 글귀를 갖고 갔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음.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맞아. 그거였잖아요 네. 이제 PT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의 키맨 의사결정권자가 총장님이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의 발표를 모두 들어보셨는데요 그런데 총장님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그리고 줄까 말까 할 때는 총장님 뭐라고 되어 있죠? 라고 여쭤봤어요. 아 총장님이 빵 터지시면서 허허허, 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웃음> 제가 그렇죠. 손을 탁 내밀고 네,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하고 받아온 적이 있어요. 이게 클로즈가 오프닝의 힘인 거죠 좋은 글귀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와 신기하다 네. 진짜 네. 그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네요 그렇죠 내온 온 마음과 영혼을 다 맞아요. 다쳐야 되네요 <웃음> 와. 그래서 진정성과 호소력도 중요하고요 음.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 채널에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 많잖아요 입찰 PT든 뭐든 프레젠터로서 꿈꾸시는 분들이 좀 보고 계시는데 네네. 그분들이 어떤 준비를 음.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은지 또 파워포인트 같은 거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좋은지 혹시라도 음. 그런 것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 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웃음> 완벽하게 <웃음> 네, 아 제가 농담이었고요 아.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웃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젠터를 어떻게 하면 할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음. 현재까지로는 아나운서 출신의 프레젠터 혹은 쇼호스트 출신의 프레젠터로 조금 더 스카우트 하시는 그런 경향이 많으신데 음. 굳이 내가 방송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 제안이 너무 좋다 라고 그렇게 애정을 담아서 발표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자, 왜냐하면 아나운서 분들이나 쇼호스트 분들 물론 말씀 잘하세요 근데 저도 아나운서였을 때 혼났어요 처음에 PT를 딱 맡아서 갔는데 왜 혼났냐면 이렇게 발표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최현정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구에서 혼났어요 오, 네. 방송처럼 방송같은 목소리였으니까 그래서 로봇같다 음... 우리는 너가 뭔가 제안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제안이 제안 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너는 너가 주인공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아... 네. 예쁠 필요 없다 못생겨져도 좋으니까 제발 진정성 있고 호소력 있게 이게 너무 좋은데 한번 봐주 주세요. 그런 느낌이 음. 나야 한다 그래서 저는 발표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요 안 와서 따라 하지 마시고요 음. 정말 나의 온 마음을 담아서 발표하는 연습을 음. 많이 하시면 정말 좋은 발표자가 되실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만들지 못해요 저도 <웃음> 디자인을 너무 못해요 <웃음> 네네네. 네, 그래서 네. 어, 못하셔도 되지 않을까 어, 근데 약간 감각은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 저희가 제안 서를 만들 때 외주를 맡기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획은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눈만 센스만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너무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것도 너무 많은데 추후에 또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조금 아, 부를게요 진짜요? 진짜 부를게요 아, 진짜, 진짜 약속 하신거예요 네. 진짜 약속 드릴게요 아, 약속. 네 약속 영상 속의 약속 <웃음> 아무튼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최현정 대표님이셨고요 네. 어, 앞으로도 더 좋은 어,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